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암송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배송징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타이후인 5장 5절到 6절 제자저본 본문 용한한보보습습다다원 로들은 요제 5제 5제 5비청제 5제 지크 그 무이들은 요福러인외이 탐은 비더바주자 먼저 본문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로원 로는 온유하다란 뜻입니다 원로원로 러는 사람이란 뜻이고요원 로들은 온유한 사람은 요 뭐가 있다 부,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로들은 요후라, 인웨이, 뭐뭐때문에, 왜냐하면, 탐은, 타의 복수입니다. 탐은, 그들은, 비, 반드시, 정쇼, 정쇼, 받다라는 뜻입니다. 디두, 디투, 디두는, 토지,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비 반드시 정쇼디두 반드시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 로드 런요 불러. 인위 탐은 비 정쇼디두 여러분도 소리내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로 f l 요 불러. i n w a y 他们必承受地图 6절 말씀입니다. 지커 无의的人有福了 i n w a y 他们必得保助 7컬 7컬은 지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고요. 커는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how커 how커 내가 매, 매, 매우 목이 마르다 할때 how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커 줄이고 목마르다 배가 고프고 목마르다는 뜻이고요. 무이 무는 사모하다 할때 모자입니다. 사모하다 할때그 모자가 무로 발음이 나는데요. 무이 의를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를 사모하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뭐 의죠. 더는 뭐뭐 의. 소유격입니다. 구조조사로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 훌라 요 머뭇이 있다. 후 복이 있다. 우리 배웠죠. 자, 왜냐하면 인웨이 탐은 그들은 비 반드시 더 무엇을 얻다라는 뜻인데요. 얻고. 무엇을 얻느냐? 바오주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름을 얻는다. 반드시 배부름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다. 지커 그 무이들은 요불라 이외 탐은 비더 바오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배부름은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겠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는 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로 만족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로들은 요불라인为 탐은 비청소 디투 지그무이들은요불라인为 탐은 비더 바우주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두 말씀을 꼭 외우시고 또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